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백 쌤이랑 그 블랙 인것스 스테이크로 솥밥 만드는 거 같이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같이 준비하려고요. 오늘 잘할 수 있을지. 일단 스테이크 솥밥 하기 전에 제가 쌀은 미리 불려놓고 있어요. 이게 한 30분 정도 불려놔야 돼서. 음,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땡 쌀인데도 냄새를 맡으면 누룽지 향이 막 나요 너무 고소해 <웃음> 쌀을 지금 이제 불리고 있으면서 짜잔 요 선서 오메가 블랙 앵거스 안심스테이크인데 지금 제가 빼놔서 다 해동이 됐거든요 요거를 마리네이드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리네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뜯어서 이거 드셔보신 분들 진짜 너무 맛있죠? 저는 그때 시켜서 먹고 건우가 계속 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여섯 팩이나더 시켰어 고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딱 스테이크용으로 굽기 너무 좋은 굵기죠 여기 스테이크에다가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이따가 우리 그 솥밥에도 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시면 짜요 후추 후추 골고루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구울 거니까 그러면 은 여기 간도 배이고딱 구웠을 때 맛있게 구워져요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만들거라서 물좀 떠오겠습니다 건우 왔어요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우리 이쁘 건우 왔죠 쭈유두 숟갈 사실은 큰 숟갈로 넣어야 되는데 이따가도 쭈유를한 숟갈 더 넣을거고 건우랑 저는 짠것 좀 싫어해가지고 요것만 넣을거예요 무시솥에다가 끓려놓은 쌀을 넣고 아 진짜 이거 뭐쌀 건드리기만 해도 누룽지향이 나 <웃음> 드셔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야오. 최고야 최고 야오. 쌀이랑 육수는 5대5 비율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넣으시면 돼요 쉬우. 이거는 뿌리 다시마예요 다시마 두개 이렇게 넣고 처음에는 중간불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시간은 쉽게 생각해서 5, 10, 15예요. 중간불에서 5분 동안 끓이시고 끓기 시작하면 주걱으로 좀 저어준 다음에 10분 동안 약불로 끓여요. 그 다음에 뜸들이는 게 15분. 불 뜨거워요. 가까이 오면 안 돼. 자, 쪽파, 쪽파. 은 지치질 않는 것 같아. <웃음> 쪽파 좀 씻어올게요. 예. 건가 거기서 씻고 있으세요. <웃음> 엄마 이제 칼질할 때는 웃김이 안 돼. 알겠지? 쪽파는 좀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얇게 얇게 엄마 시간 어? 다 됐어 응 음, 5분 됐네 오케이 응? 게 엄마 충전하는 손이 빠져있나? 지금 이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저어주시고 위에를 평평하게 해주신 다음에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약불로 줄여주시고 뚜껑 덮으면 됩니다. 10분 동안 끓여줄게요. 밥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고기를 구워주겠습니다. 기름을 둘러주시고 겉에는 바삭하게 구워서 안에는 약간 미디어 이따가 솥밥을 넣고 뜸들일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덜 구우셔야 돼요. 자, 고기 만 잠깐만! Go! 이제 요거를 2분 동안 구워주시고 이제 여기 소잼 불 껐어요 밥. 이 옆면도 구워줄 거라서 옆면은 대략 10초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요. 시간 다 됐다옹. 시간 다 됐다옹. 시간 다 됐다옹. 이렇게 굳건나시면 호일에다가 싸서 레스팅을 해줄건데 이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는 <웃음> 5분 동안만 익혀 주시면 되고 밥은 이제 한 10분 정도 뜸드리면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섞어서 먹으면 끝. 어디서 냄새가 난것 같은데 어디서 냄새가 난것 같은데 놔주는거 아닌가요? 기다리고 있어 반찬은 보통 사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맛찬을막 하잖아요 막상 우리 집 사람들이 안 먹어요 해놓으면 안 먹는데 열받는 거 없으면 찾아요 <웃음> 진짜 그게 제일 열받아 요리하시는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아 정말 크림 그래, 떡볶이 생각나는구만 건우야 응? 왜 엄마가 오늘은 시켜먹자 하면은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랑 이 쌀밥 먹어야 된다고 하고 밥을 해주면은 딴거 살짝 얘기해? 음, 응? 청개구리야? <웃음> 아까 우리 고기 레스팅해놨잖아요. 이거를 먼저 썰어줘야 됩니다. <웃음> 난리야 난리 슉슉. 살짝 같이 뜸 들을거라서 요정도 익어도 괜찮네요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빵. 다시마는 빼주시면 돼요. 속밥은요, 처음에 십자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밥을 쓱쓱. 와, 너무 맛있겠다. 누룽지가 딱 적당히 섞이면서 쪽파는 좀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음, 이그 정도면 거의 천만 원에 팔아도 되겠어 천만 원에 팔아도 되겠어? 응. 어, 맨날 얘기하면 맨날 천만 원에 팔아도 되겠대. 고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뚜껑을 덮여서. 2분정도 이 파향이 확 올라오게끔 해줄거예요 뭔가 요리는 진짜 별게 없는데 간단한데 정신이 없어 자 이제 주유 한 숟갈 정도 마지막으로 간넣시고 섞어주세요 어, 저는 이런, 이런 누룽지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쪽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파 향이 확 배이면서 이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느끼하지 않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요리를 잘 몰라도 라면만 끓일 줄 아시는 분이면 이 요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짜잔! 드디어 산소 오메가 블랙 앤거스백세미에 만나 스테이크 젓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아, 맛있다 이게 파양이랑. 스테이크가 진짜 안 질기고 부드러운데 거기다가 적당한 후추향도 나면서 일단 이 밥이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